하셨네. 이야, 이거 적지만 좋은 아이디어네. 이야, 그렇죠? 바뀌었어. 드래그 소리를 이렇게 안쪽인데, 그걸 이거. 보고 시장을 씹어먹겠다. 그랬는데, 이건 <웃음> 판도가 바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아부가르시에서 2023년형, 고급형 선상 베이트리를 새로 출시를 하셨습니다 네오 SPH 기어비가 4.8 대1 5.3 대1 6.6 대1각 컬러별로 기어비가 좀 틀려요 일단 박스 개봉을 해보면 충격 방지 스펀지가 있고 취급 설명서 설명서 안쪽에 분해도 설명서는 취임이신 분들께서 참조하실 만한 그런 설명이 있고 분해도가 오버홀이라든지 가벼운 세척 자가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하죠 보조 스프리 하나 나오고 니리 이렇게 되있는데 이녀석은 좌헨입니다 제가 지급을 받을 때우연이 지금 매진이라서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헨을 받았습니다 개봉은 다 똑같으니까 개봉을 다 해놓고 이녀석은 5.3대1이고 보조스풀 크... 일단 칭찬하고 들어갑니다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좀 알아봤어요 12만 5천원에 여러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2만 5천원에 보조스풀이면어마한 혜택입니다 크... 보조스풀 그리고 6.6 대1 컬러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붉은색 금색 비슷한 황동색 파랑색 4.8 대1 5.3 대1 6.6 대1 보조 스프를 지급하셨는데 이 녀석은 노멀 스프과 딥 스프이 있습니다 5.3 대 1과 6.6 대 1은 보조 스프이 딥 스프인데 4.8 대1 녀석은 원래 스프이 딥 스프이고 녀석이 노멀한 스프입니다 사이이 원래 있는 스프에는 앞사 매듭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스프에는 그게 없어요 돌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편합니다 기어비의 특징으로 봐서는 원래 스프리 딥스프린 이 녀석은 4.8 대 1인데 기어비가 낮은 녀석이고 문어 전용인 것 같습니다 문어 전용이면 적어도 1.5호 2호 3호까지 쓰실 테니까 스풀을 본체에 있는 스프를 애초에 깊게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비가 4.8 대 1이면 힘이 어마어마하죠 모양새는 어, 무난합니다 그리고 재질은 그라파이트인 것 같고 예전에는 그라파이트다 그러면 아이플로스틱 아니야? 뭐 하고 했는데 실제로 예전에 몇년 전만 하더라도 바디가 뒤틀렸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그라파이트 재질로 나오니까 그리고 그라파이트가 일단 무게가 가볍습니다 요즘에는 강성과 뒤틀림 그리고 무게까지 잡은 좋은 소재로 재료 가까운 받고 있죠 기술력의 진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들어보기엔 굉장히 무게가 가볍네요 일단 보조스풀은 어마어마하게 칭찬합니다 시장에서 12만 5천 원대 보조스풀을 주는 릴이 없어요 릴 바디는 모양은 저는 웬만하면 외관은 다 이쁘다고 하는데 이쁩니다 <웃음> 또 하나 칭찬은 파워핸들이죠 파워핸들인데 알미늄 다이캐스팅한 파워핸들 같습니다 노브 손잡이는 카본 같고 커버는 이쪽은 메탈 알루미늄이겠죠 예쁘게 잘 만드셨습니다 요 파워 핸들은 그리고 아마도 오조스풀과요 녀석을 바꿨을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라이트 지깅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낚시인데 미트릴 옆에 커버에 왕왕 장착돼 있는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조 단가라든지 편의성 아니면 필요성 이런 걸 따지셨을 텐데 썸바를 누르고 원줄이 풀리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이 실이 풀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거꾸로 휙 감기면서 엉키는 현상을 백러시백래시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양쪽에 두 개가 다 있어요 하나는 이 중심축 샤프트를 꾹 밀어줘서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메카니컬 브레이크 그게 핸들축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메카니컬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미 내려가는 걸 어느 정도를 잡았는데 미세하게 또 조정을 해주고 싶다 해서 하나 더 있는 게 마그네틱 브레이크인데 초심이신 분들 저처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녀석을 과감히 뺐어요 메카니컬 브레이크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썸 이걸로 풀릴 때백러시가 나지 말라고 저항을 살짝 댔다가 댔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서밍이라고 하는데 이 서밍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면 브레이크는 뭐 그렇게 신경 안쓸 정도로 이 서밍으로 거의 대부분 하세요 저는 뭐잘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손가락 놓고서도 그냥 풀리게 하고 싶어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사실 분어에는 캐스팅을 많이 합니다 추가 30포 40포 50포까지 그렇게 되는데 50포는 마음대로 캐스팅하지 못하지만 40포에 애기뭐두개세개 개 달고 휙 던질 때는 멀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언더 캐스팅을 하게 되, 되거든요 그땐 메카니컬 브레이크 를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큼 맞춰놓고 서밍을 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거든요 캐스팅에도 저는 그렇게 해 왔으니까 좀 멀리 치고 싶다 그러면 한 25% 거나 20% 추를 좀낮춰서 캐스팅을 하는 편이고 사설이 길었는데 이거의 반대급부가 보조 스프리라고 하면 저는 박수까지 쳐 드릴 거예요 훌륭합니다 외관 뭐 이런 걸 봤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건 설명서를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엔입니다 5.3 대 1이에요 스프를 잡고 자 소리가 멋지죠? 호호 저는 개인적인 드래그 튜닝 뭐 이런 것도 진행하고 하긴 하는데 이녀석의 드래그 소리가 어떠냐면 제 느낌에 과하지 않고 방정 맞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분해를 해봐야지 알겠는데 아주 좋네요 어우 소리가 상중하가 있으면 중상 정도 되겠네요 소리 자체 크기 오 좋네요 굉장히 두번째는 보조스풀은딥스풀이 같이 제공되는데 5.3대 1입니다 이건 쭈꾸미가진징시즌은 원줄 호수 같은 걸로 두 개를 갖고 하고 원줄이 터졌을 때 응대를 할수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럭 라이트지깅을 갖다고 치겠습니다 우럭 라이트지깅은 어초를 타게 되면 내 원줄이 자꾸 엉키는 경우가 있어 어? 나는 그러면 1호 원줄을 감고 보조스풀에 2호 원줄을 갖고 와볼까? 다른 호수의 그 합사를 그런 의도신 것 같아요, 이건. 많이 다니시다 보면, 아씨, 릴하나더 가져올걸.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저라면 두 대를 장만해서 보조스풀을 하나 가져갈 것 같습니다. 한 장면이라면. 여하튼 보조스풀의 가치는 실전에서 더 많이 증명이 되니까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게가 191g 이네요. 5.3 대 1, 6.6 대 1은 191g 이고, 4점대. 이 녀석은 198g이네요 191g과 198g 7g 차인데 7g은 사람이 거의 뭐 느끼지 못할 정도 무게긴 한데 왜? 어, 기여비가 4.8대 1은 드랙력이 10kg네요 카본 패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드랙력은 10kg면 문어 전용이 맞아 돌문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강릉 속초 피문어 내만에서 15m 30m 거니까 거기에 전동률 이런 거 갖고 할 필요가 없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피문어까지 198g 191g 안에 부품 차이겠죠? 아 여기 있네 슈퍼 하드 브레스 기어 4.8대 1짜리가 브레스가 황동이란 뜻이죠 동 핸들을 돌릴 때이 핸들과 똑같이 도는 안쪽에 큰 기어가 있습니다 그걸 메인 드라이브 기어라고 하는데 그 녀석의 재질이 틀립니다 황동과 듀랄루민 그래서 메인 드라이브 기어의 무게 차이일 겁니다 197, 191, 191 황동은 무게도 무겁지만 부하가 걸렸을 때 버티는 힘좀 질기다? 질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재질이에요 유랄로미는 철과 비교해서 내식성이나든지내마모성뭐 이런 거 좋지만 황동보다는 좀 가벼운 재질이고 그래서 아마도 5.3 대 1이나 6.6 대1이 녀석들은 내만이나 외만이나 라이트 지깅 일반 생활 낚시, 보편적인 생활 낚시 그 장르를 타겟팅 하신 것 같고 같은 생활낚시지만좀 무거운 돌문어 히로 오바만 되더라도 이래 걸리는 부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메인 드라이브 기어를 황동 재질로 한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 핸들 하이브리드라고 한건 아마 여기도 알미늄 재질일 거예요 핸들 축요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카본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이 커버 부분은 메탈 소재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섞였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핸들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로드에 결착을 하고 드랙력을 조절하는 스타드랙인데, 여기다가 바늘을 걸어서 쓰세요. 하고, 요 녀석들, 홀이 있죠? 바늘을 여기다 걸면 짱짱하겠네요 음, 다른 재질로 마무리를 하셨네. 후키퍼입니다, 후키퍼. 이동할 때, 바늘 꽂아서 보관하셔라. 스타드랙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의 후키퍼가 맞죠? 합사 매드핀, 요 돌기, 버섯 모양처럼 생긴 거. 이 녀석 묶인 기 굉장히 좋죠.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편의성이 조금 다릅니다. 스플 매드법이 따로 있어요. 어, 그것도 시간 되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분 대응 특수 베어링. 자, 커버가 있고 패킹이 좀 있을 겁니다. 베어링에. 바다 전용으로 제작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자, 요거 보이실까요? 요거, 요거. 이야, 머리 쓰셨네. 스피닝 릴에 보면 스프레 달려있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뭐냐? 라인 키퍼. 얘는 마캅사 0.6호 짜리에요.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 하지 말라고. 이거 대신에 라인 홀더 일부러 장착합니다 실이 감겨 있을 때이 녀석을 꼭 당기면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녀석들이 필요한데 그걸 없애려고 라인 키퍼를 따로 하셨네요 이야 이거 적지만 좋은 아이디어네 리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구개발에 어,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쁩니다 저는 웬만해서 다 예쁘다고 하니까 어, 또 하나가 여기를 보시면 라인 메모리 내가 지금 몇 호의 원줄을 감고 있나 어, 1.5호도 있고 1.2호 2호 1호. 0.8, 0.6 해서 3억까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마킹할 수 있게 라인 메모리 기능 요것도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꽤 많이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전체적인 모양새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가장 궁금한 게 아부가르시아에서는 스타드랙을 조절을 해서 드랙역을 관장하는 패드가 가스켓인 녀석들이 왕왕 많이 있었어요 가스켓이 카본으로 바뀌었는지 아직도 가스켓인지 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아래쪽 하단부에 보시면 오픈클로즈라고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오픈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래쪽으로 미시면 탈착이 되죠 베이트를 커버 자스플 핸들 고정너트 저는 어차피 이 핸들은 분리를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중심축을 좀 멀게 해서 회전을 많이 하는 녀석이니까 힘좀덜 들게. 자 핸들, 음 밑에 고정노트 있죠. 그리고 스타드렉음 여기 와셔가 또 하나 있고 그대로 빼겠습니다. 여기 뭐 스프링너트도 있고 안돼 안 와셔가 또 있네요. 두 개네. 원데이 웨어링 중심축 눌러주는 와셔죠. 메카니컬 브레이크. 이 부분은, 그, 부싱으로 되어 있네요. 락스프링도 있고. 페링이 아닌데 왜 릴링이 좋았지? 이쪽에 볼트가 두개 있습니다. 오, 사이즈가 다르네. 작은 녀석부터. 뒷부분. 큰 녀석들은 볼트 사이즈가 같죠? 자,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두둥. 커버를 열어보면. 이야, 그렇죠? 바뀌었어. 호호 이거 무게를 줄이려고 이렇게 드랙 판 여기 홀을 타공을 했네요 그리고 보급형 리에도 카본 패드를 적용을 했어 내열 마모성 뭐 물론 잘 닳긴 하지만은 훨씬 좋죠 훨씬 드랙 클리금 시스템인데 안쪽에 있는 드랙 클리금 시스템은 왕왕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안쪽에 있는 녀석들은 보통 볼 아니면 볼의 버금가는 바깥쪽으로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해서 쭉 돌리면서 긁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큰 소리를 그렇게 내진 못해요 아으으. 그런데 이 드래클릭음 시스템 이 녀석은 오우 카본패드 두 장이네 이 녀석이 긁으면서 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소리가 우렁차게 나게 강성으로 얇은 이게 스탠레스인지뭐 재질은 잘 모르겠어요 재질은 잘 모르겠는데 소리를 크게 나게 요 안쪽에 안쪽에 요 녀석은 요드래그금 소리를 이렇게 안쪽인데 이런 시스템인데 오미 그럼 제 귀가 잘 된거네 아 이거 마저 보여드리 완전히 빼지 말고 패킹이 있으니까 패킹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요, 요기에 좀 마모가 있어 그리고 세리리 잖아요 왁게될거 아니야 그래서 자이것 까지만 밀어내고 제가 궁금한건 카본패드로 바뀌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으니까 자 두둥 카본패드가 무려 석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아, 얘, 얘는 뺐다 끼웠다 하는게 그렇게 좋은건 아니야 이런 공백패 있는게 오 카본패드가 세장이야 이건 제가 첫 정비를 할때 그때 카본패드에 그리스 조금 발라줄게요 아예 초기 상태니까 조금 쓰다가 그 다음에 발라줄게요 이야... 각 잡고 만드셨는데? 자 이렇게 하고 요 녀석을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음. 와 이건... 이야... 이건 뭐... 칭찬을 할수 밖에 없는데 어 신경 많이 쓰셨어요 이게 겉부분만 이쁘다고 다 되는게 아닌데 아부가르시아에서각 잡고 제작을 하셨구만 이야 괜찮다 진짜 카본패드를 적용을 했는데 드래클리금 시스템까지 보니까 와 괜찮네요 보급형이 이정도 되면 이야 이거 제가 이전에 도요릴 리뷰할 때 그걸 보고 시장을 씹어먹겠다 그랬는데 이건 판도가 바뀔 것 같은데 <웃음>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제외했지만 대신 보조수풀 뭐 생각도 많이 하셨네요 이래까지 해서 내부의 면모를 보니까 드래클리금 시스템 오 이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이정도면 뭐 판도가 바뀔 만하겠는데 드래클리금 시스템이 내구성은 톱니바퀴를 긁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으면서 저렇게 저 이런 형태로 돼있는 녀석들이 더 오랫동안 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뭐 긁는 것도 재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은 아이오닉스 인조그 녀석도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이었었거든 근데 아마 볼로 긁으면서 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드래클릭음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거든 이거 내구성은 좋을 테지만 소리가 참 아쉽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안쪽으로 한것 중엔 가장 가장 진보된 시스템이 아닐까 더군다나 이걸 보급형에 칭찬합니다 많이 요거 하나는 아쉽네 부싱인데 테프론 재질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수명이 굉장히 길죠 오일 살짝씩 도포해 주시면 그 베어링 못지않은 릴링감을 선사할겁니다 근데 베어링이 아닌게 아니면 튜닝하셔도 되겠네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사이즈 하셔가지고 이야, 뜯어보니까 더 놀랬어요 칭찬합니다 이 정도면 할봉이 이름 내걸고 적극 추천드릴 수가 있겠네 보급형 릴 판도 큰일 났네 작정하고 출시하셨네요 아부가르시아 네오 SPH 기어비는 4.8 자, 저는 홀을 멀리했습니다 기어비는 4.8, 5.3, 6.6 대1 취향에 맞게 내가 단, 자주 다니는 낚시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야 드래금 너무 좋아요 잠깐 분해해서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칭찬 많이 합니다 이만하면 칭찬 안하고는 못 빼기지 이 정도 가격에 더군다나 초심이신 분들 아니면 장비 새롭게 구매하시는데 비용이 부담이신 분들께 훌륭한 한 가지의 선택이, 선택지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5.3대1이고, 얘는 6.6대1. 좌행이지만 이 녀석은 4.8대1. 돌문어, 피문어, 전용 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안에 부품이 좋으니까 겉에 모양도 더 이뻐 보이네. 자,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장 판도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좋은 거 나왔네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